I'm 은토 t 일 h i n k i n g about the way you keep 운영해수욕장으로 산책하러 나왔는데 바다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짠! 바다 는 대박이에요. 저기 가면 더 예쁜 바다가 있습니다. 물고기들 봐요. 응? 귀여워. 저 원래 아침 산책 까지 하지 않는 사람인데 출근 시간이 조금 늦은 편이라 아침에 이렇게 운동하려고요. 이제. 여기서 바다 봐도 진짜 예쁘거든요? 정자가 하나 있는데 여기서 사람들 사진 진짜 많이 찍더라고요 이거 도대불이라는 바위인데 여기서 사진을 진짜 많이 찍어요 꽃다, 꽃 봐도 꽃 꽃꽃폈어요 미쳤어 미쳤죠 바다 완전 파란 와 여기 아주 귀여운 구자 있습니다 지금 30분 안에 해수욕장까지 돌아갔다 와야 되는데 약간 시간이 애매해요 약간 늦게 나왔나 봐요, 너무 뜸들였나? 빨리 갔다 와야겠어요 가 김녕해수욕장입니다. 사람들이 그새 또 생겼어요. 여기가 물이 진짜 맑아서 김녕이 진짜 예쁘거든요. 더 완벽하게 보여줄 수 없다는 것은 약간 아쉽지만. 아, 진짜 너무 예뻐요, 진 음. 저는 여기로 내려왔는데, 음. 여기는 아는 사람이 별로 없나 봐요. 다들 여로안 내려와요. 그래서 여기에 사람이 없어요. 했으니까 모래가 뭉치네. 망해. 자 이제 출근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 이뷰도 미쳤네요. 오마이갓. <웃음> oh 파란 바다 보이시나요? 대박. 오늘 영상은 약간. 힐링을 위한 바다 멍 오늘 날씨 너무 좋아 물색끼 퉁나서 약간 늦긴 했지만 배가 고프기 때문에 하나만 먹고 갈게요 산책하고 오니까 잠이 확 깨요 너무 좋아 그럼 저는 일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빠잉! 퇴근! 아직 인수인계하는 시기라서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한시 반인데 퇴근. 오늘은 지금 뭘 할지 좀 고민 중인데 점심을 먹으러 가야 되거든요. 집에서 먹을지 사 먹을지 좀 고민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제가 지금 집에서 묵기 전에 잠깐 숙소에서 묵고 있는데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지 2 e 짜리 미쳤죠 지금 사람이 없네요 이제제 브이로그에서 많이 보낼 것 같아요 여 제가 지금 묶고 있는 방인데 여기서 커튼을 열면 여기가 보입니다 가운데로 여기가 지금 바다뷰 보이는 숙소예요 이렇게 창문으로 청굴물이 보입니다 조식 먹으면서 커튼을 싹 열면 청굴물을 보면서 먹을 수 있어요 장난아니죠 요즘푹 빠진 유튜브입니다. 칼슈툰이라고 영상툰 있고 톡툰이 있는데 진짜 재밌어요. 페이스북으로 항상 선공개되는 거 보는데 매일매일 제 낙이에요. 12시마다 올라오거든요 페이스북에. 진짜 너무 재밌어요. 이건 제 점심. 참치캔이랑 빵 2개 구웠고 아까 아침에 먹었던 햄치즈보닝 하나. 원래 오늘 돈까스 샌드위치 하는 곳을 가고 싶었는데 오늘 문을 닫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거를 먹겠습니다. 그래, 고생하고. 영수증은 이따 과정을 켰 상에 올려줄 테니까 왜 그럼 끝나시면 확인하시던가요? 영수증이나 가져다 놔. 그리고 만약 이번에도 비품 빼돌리거나 했으면 내가 직접 얘기할 테니까 자는 그냥 가만히 있는가하는데 회사 법인카드는 환장시켜야. 그걸 왜 저한테 말씀하시죠? 아, This is Conan Gounsong. This is 만 o This is 코 o n a n Gounsong. This is Conan 후딱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안경은 여기 사라졌어 양쪽도 없어가지고 어떡하지 지지가 안돼요 여기 또 뭐가 묻었어요 우우, 짜증나 야, 앞머리 시켜. 저기 마트에 갈겁니다 어? 이만큼 샀는데 3만원 밖에 안나왔어요. 대박 으 너무 신나 원래 장을 안보려 했는데 그래도 밥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목소리도> <목소리도> 캐란을안 <캐릭스> <캐릭스> 샀어 <목소리도> 오늘 저녁을 골라야 하는데 얼큰 칼국수 로제 떡볶이 로제 파스타 c 지 <s bio> <쏜> <쏜> <쏜> 네. 네? 그리고 신영사 준비되어 <웃음> 이랑 카츠산도입니다 이 카츠산도는 김영윤설이라는 곳에서 구매를 했고 이거는 레트로트 양이 너무 많은데 조리를 2인분을 나눠서 할 수가 없는 거라서 일단은 놓긴 했는데 절반만 먹을 예정입니다 아까 서비스로 기다리는 동안 돈가스 쪼끄만 하나 튀겨주셨거든요 너무 부드럽고 맛있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이것도 진짜 맛있어요 이 떡이 막 부드러운 떡은 아니고요 잘 먹겠습니다 입술색이 하나도 없지만 우째 없지. 이렇게 두개 해서 8,000원 그리고 얘 돈가스 샌드위치에서 5,000원. 치즈김밥, 순대, 튀김, 피카츄, 떡볶이 샌드위치. 먹어볼게요. 먼저, 떡볶이를 먹어봐야지. 동네 떡볶이 진짜 오랜만에 먹어 진짜 맛있다. 응, 음, 깻잎 집 들어 <웃음> 피카츄 옛날에 진짜 많이 먹었었잖아요 먹어볼까 안을잘 볶아 가지고 스피취스 음. 오늘은 여기까지만 먹고 내일 마도먹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배불러 요 h 음. h 음. oh. 음. What's 음. your